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현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르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대에게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리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을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이름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삶을 살수 있도록 그 길을 여섯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이 분명히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이 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핵심적 메시지 부활, 복음의 핵심적 진리인 부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부활여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토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할것이요또너희 믿음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향해 시간을 쓰고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쓰고 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지만 주님이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터 위에 우리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누리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목도했던 빈무덤을 목도했던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좀살펴보기 원합니다 <웃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는 려 새벽에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여섯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난 후에 새벽이라 하면 오늘날 일요일 아침 새벽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금요일과 토요일 그 사이를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왜 오늘을 주일로 지키느냐? 바로 예수께서 주일, 이요 아침에 부활하셨다는 근거를 하여 우리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날 바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을 거예요 저 주님의 무덤이라도 한번더 보아야 되겠다 물론 그 무덤에는 경비범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먼발치에서라도그 무덤을 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찾아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가 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이미 빈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문법적으로 풀어내면요 여자가 등장했을 때 왔을 때 지진이 나고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진은 일어났고 이미 문이 열린 상태에서 천사가 그돌 위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빈 무덤입니다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경비봉은 혼비박산으로 정신을 잃었고요 또두 여인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사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어요. 왜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기록했는데 왜 다른 차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왜 당시 여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빈무덤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때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없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자들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웃음> 만약에 예수님의 빈무덤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목도했던 사람은 그 당시 유명하고 저명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또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법적 효력이 없는 여자가 첫 번째 증인으로서 오늘 복음서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왜 빈무덤이었을까요? 만약에 여자들이 딱 등장했을 때 갑자기 어, 돌문이 쫙 열리고요 나서로처럼 돌돌 매면서 나왔어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극적입니까? 오 주님 눈앞에서 부활하셨군요 왜 이렇게 연출 연출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왜빈 무덤만 덩그러니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저만 궁금한가요 <웃음> 여러분 성경은요 네 명의 사복음서의 저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서 그 당시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생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마가는 전도를 위해 그리고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라는이 관점으로서 각각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릅니다. 한 예로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마가는 한 청년 그리고 누가는 두 사람 요한은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은요. 두 여인들이 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경비 위험이 사모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싶어 했던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할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같은 사건을 받아보더라도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를 다른 유명한 사람이 하나 여자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던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진실하고 외국 없이 누군가의 관행에 의해서 통일성 있게 짜짓게 한 책이 아니라 증인들의 말과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 예수께서 역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처럼 돌돌돌 말아서 나 다시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것은 성지술래의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요? 야,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곳이야 야 인생에 한번 여긴 가봤다 와야지 하는 곳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지역처럼 이슬람들이일년에 아니, 평생에 단한번 무조건 가야 되는 그 성지술래처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분양이 마국관에 태어났는데 몇 번지 어떤 주소에서 어떤 마국관에서 태어난지 기억이 없어요 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무덤은 무덤인데 대체 어떤 돌 무덤에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장소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네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비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비어 있으면 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를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비병들이 홍비백상으로 떨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보세요 경비병의 역할은 예수의 시신이 지금 돌문던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등장으로 또한 돌문이 열리는 그사황 가운데 무덤 안을 확인할 생각조차 없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들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데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이들과 영광과 임재 앞에는 그 누구도 바로 설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하나님이 일하신과 영광한테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천사의 메시지는 살펴볼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너희가 예수를 찾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라 것이에요. 세상 기준은 두려움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아신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정하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순간에 모든 것이 막혀 보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부활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순간적으로 중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모에 무려 주님은 네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말씀드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갈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 1절과 32절입니다.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왜 부하루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설정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갈릴리리로 불러 모으셨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26장에 뭐라고 써져있으면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주님은 이들이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유일하게 요한만 몸 발치했어. 여인들만 몸 발치했어.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거지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살기 위해 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왜 불러 모을까요? 목자는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살리시기 위하여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그들이 사는 곳즉 그들의 소명의 현장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촌뜨기 출신들이에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갈릴리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장소죠. 온갖 문제와 역경과 고민과 도전이 있는 곳입니다. 치열함이 있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그 삶의 현장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치열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도전들, 수많은 도전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는 수많은 도전들, 유혹들, 걱정과 근심들,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들, 육신의 어려움들,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그런데 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리로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 갈리로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고 여러분 삶의 신학이 되고 신학의 뿌리가 되었던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물론 성경 6 6권에 모두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제삶을 이끌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전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원했던 사람이고 갈망했던 사람이고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내 스스로 내가 증명하기 원했고 발버둥 치던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분만 있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간 거예요 제 모든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이것이 실체가 되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고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도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없으시면 그 말씀을 달라고 갈망하세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삶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입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어버린 우리의 열정들 우리의 믿음들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의 첫 자리가 어디인가.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늘에 뭐 드에 뭐 그런 구레 가서 타는 게 아니라요 삶의 현장으로 찾아 오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예수의 십자가를 찾는 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늘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볼 것이다 가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월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충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이제 말씀대로 이루신 것들을 보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볼때내 안에 그 말씀이 확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 빈 무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예요. 주의 말씀을 담고, 먹고 간직하고 인내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실체, 성취를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보는 자가 증거할 때 부활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할 때그 사람의 주의 말씀을 듣고 심고 견디고 보며 증거할 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으로 사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다듬질할 때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실제를 경험하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은 실제를 경험하니까 달려간 것이에요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들을 때, 그 메시지를 다시 되새길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애들 키우는 거참 어렵다고 말해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이거 풀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가운데 야 나는 진짜 예전에 뜨거웠는데 오늘은 왜 그런가? 이런 한탄과 어려운 가운데 우린 늘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셔서 회복하게 원하신다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힘이 되시길 예수 께서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8절과 9절에는요. 시간적인 좀 갭이 있습니다. 마치 8절과 9절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8절과 9절의 시간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이 여자들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예수님의 빈무덤으로 찾아옵니다 그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있고 다른 여인들은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 후에 돌아가던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사건 즉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어, 예상해 본 건데 야고보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여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병안하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주님 부활하셨어? 야 주님 어디 있을까? 막 이렇게 막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시더니 너희들 평안하니?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평안하냐는 건 명령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부활의 메시지가 실체가 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의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본질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화평과 화목, 평안을 이야기할 때파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폭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요 첫 번째로 전쟁이 없어야 되고 나라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고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을 때이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폭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로마에서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왕권이 확립되어지고 전쟁과 분쟁이 없을 때만이 병안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팍스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요? 이건 조건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샬롬을 어떻게 누릴까요? 돈을 주고 살까요? 아니요 샬롬의 근원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하는 자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이 답입니까? 생명과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다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영접했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회개하며 주님 맞아요 내 죄가 큽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적 삶에서 머무릅니다 좋은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십자가를 나의 내 삶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제사 받았어 구원 받았어 할렐루야 네, 주님은 회계의 삶, 그곳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능력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세요 죽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건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냥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라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에요. 오늘 11절부터 15절에는요. 우리 안에 왜부활 신앙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단면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11절부터 15절에는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자, 부활의 그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세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린들에게 보세요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 지대들이 와서 밤에 너희들이 잘때 우리가 잘때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십사절에 보세요 많이 총독이 들리면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 내가 다 커버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거짓말을 불법을 합법적으로 행하라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군인들은요 자기 군문지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재인이 어, 탈옥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상사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이 일을 주도했던 대제사상들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상들이 빈무덤이야? 어떡하지? 확인뽑는 것도 아니라 가장 먼저 한건 뭐냐면 돈을 주어 매수합니다 여러분 돈을 적게 주면 매수가 안 돼요 아시죠? 요즘 애들도 야가 가지고 일불 일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20불, 50불 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처참한 현실. 여러분 많은 돈을 줘야지만 사람이 매수가 됩니다. 왜 이런 원리가 적용되죠? 돌에 많고 적음이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시킵니까? 너희들이 잘때 제자들이 와서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마리아 방금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인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걸떠버이라는데왜떠버이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소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왜? 청문학적인 금을 지불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내 유익과 만족이위해서만 돈이면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은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주면 움직이고 많은 돈을 주면 내 삶을 드리는 이런 방식의 사람들.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 돈이면 무엇인가 다할수 있거라고 말하는 세상.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과 그때가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짓을 꾸미는 것에는 늘 돈이 있음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돈으로 보증하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보증하는 것이라 많은 돈으로 보증하려고 하는 이 시대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하늘의 소망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어디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땅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돈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고요? 부활신앙이 없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장착되어야 될 가장 핵심적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세상에 다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돈에 끌려가고 인정에 끌려다니고 상처에 끌려다니고 우리 아이들은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이 시스템 속에서 부활의 메시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런데 마태는 또 다른 그룹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입니다. 보세요. 열한 제자가 갈리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의심하는 사람의 그룹들이 누구예요? 열한 명의 제자들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3년 동안 동호동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눈여을 보면서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서 눈앞에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아날 예수 잘 믿는다라고 호언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 넘어지지 모르고 언제 의심할지 모르고 언제 믿음이 깎이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갈릴리로 부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에 산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보세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들어 16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산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산. 뭐가 생각나세요?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상상수은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 바로 상상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산으로. 이 말씀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삶, 의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의 회복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린 의심해요. 여러분, 많은 의심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으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은혜지만 여러분, 그 의심과 궁금증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전 여러분, 들이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도 되는 것이 바른 n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상한 소리 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ong, s o n 함께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수많은 무너짐을 경험해요 목사도 성교사도 성도들도 무엇하나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신다고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오늘 지상명령.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체 뭘 믿고 있는 애들에게이말씀하시겠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것다 뻔히 보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의 영적 원리가 다시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갈때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보증해 주시죠 세상은 돈으로 보장하는데 하느님께서 뭐라고 보장하십니까? 임만우엘 내가 너희와 평생 함께 할 것이야 제가 이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보낸 받은 자는 보낸 자가 책임집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 돼서 여러분의 삶 인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따라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인내함으로써 견뎌서 출산하고 인태한 때까지 기도하시며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네, 봤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적 삶입니다 이두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도했을 때감격하여그 발을 잡고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부활 신앙의 완성은 결국 예배적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좋아졌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건세와 능력을 믿고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유업으로 남겨야 될믿음이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갈릴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